이번에 제가 기획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랑 즐겨볼 스트리머 서버 주제는 바로 마크 무수매 지금 채팅창에서 난이가 치고 있는 채팅은 무시하세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마크 무수매인 만큼 말들이 조금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말 뭔가 문양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기존이랑 뭐 여타 다른건 없는데 이게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말! 오로지 말! 말 컨텐츠다! 책을.. 책가기 펜인가? 책을 하나 꺼내가지고 말한테 다가갑니다 일단 요렇게 하면 세번째 이게 나와요 브리더스 가이드북 열면 지금 저 말의 어떤 피지컬적인 요소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폐 건강 굿 좋구요 겉헬스 이게 겉이라 그러면 아마 그 내장 같은 느낌인데 건강하대요 에버리지 평균이랍니다 평균 한글로 번역 가능하거든요 모두가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좀알아봐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슬레티시즘 해가지고 요게 아마 운동능력 같은 거일 거예요 평균 스피드 근데 엑설런트 나오죠 그 다음에 점프 파워가 평균이 나옵니다 뭐 이런식으로 이게 되어있어요 색에 대한 색깔에 대한 어떤 유전적 형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도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다르죠? 다르잖아 스피드가 에버리지고 점프 파워 구시고 말을 소환을 하다보면 아마 크기도 조금씩 다를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는 뭐냐면 우리가 다 이런 마굿간을 하는거야 어 마굿간을 해서 교배를 통해서 최강의 말을 만들어서 명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코스도 직접 만들어서 기수들로 경주까지 하고 도박까지 하고 그걸로 약간 그런 스트리머 서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마크 무스에 말이 달라 봐봐 얘네 얍잖아 야바 아 아니 얇아 자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 이렇게 다 다르죠 근데 이것봐라 이거는 또 다르다 스피드가 뭔가 세분화되어있죠 점프파워 세분화되어있고 그죠 뭔가 어질리티 순발력같은것도 있죠 뭔가 좀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경주용 말일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걸 모르는거야 우리가 지금 심지어 이거 조절을 하면은 말이 자라는 속도라던가 성장하는 속도 같은 것도 다 조절이 가능하대요 이게 그래서 한번 한글화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추가적인 모드로는 제가 지금 넣어놓은 것이 아무래도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긴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NPC모드 넣어놨고요 아머러스 워크샵 넣어놨고요 스트리머 서버들은 또룩다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햄버거 모드 넣어놨고요 햄버거 모드 그리고 이렇게 레시피를 볼수 있는 모드를 또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도난 방지를 위해서 이런거 넣어 놨습니다 지금 자기만 왔다갔다 할수 있는 집이라든지 자기만 부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자기만 열수 있는 상자라든지 뭐 이런거 cctv 라든지 뭐 이런거 물론 시큐리티 크래프트를 통한 테러도 가능합니다 이런 지뢰같은게 <웃음> 굳이 이런거를 할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위험한 짓도 가능하다 아이템 중에 그 아무래도 말을 주제로 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귀하게 구한 말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름표가 조합이 가능하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안장이랑요 아무래도 타기도 쉬워야 되기 때문에 이름표가 이런 식으로 조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안장 안장도 이런식으로 조합이 가능하고 이런식으로 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 g NPC라고 이걸 넣어봤는데 이게 봐봐라 여러분 커스텀 NPC랑 달라요 이게 1.19.3 버전이라 커스텀 NPC 버전이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한번 불러나 볼까요? 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어 안녕 해서 뭐 이렇게 하나? 오 스킨 오오 오, 이거 약간 마크 기본 스킨 어 플레이어 이거 바로 불러올 수 있나봐 커스텀도 할수 있고 아 여기에다가 넣어서 와아어뭐 교수님도 있고 어 맞네 은근히 은근 좀 있네 개수가 스케일링도 할수 있어. <웃음> 에퀴먼트 아 장비도 착용할 수 있고 포즈도 할수 있고 로테이션은 뭐야? 아. 와. 근데 이거 말고 역할을 줄순 없는 거야? 아니, 잠깐만요. 이게 상 상점을 구성할 순 없는 거였냐고. 아, 그냥 아. <웃음> 말 그대로 NPC였잖아. 아, 그랬네. 가구 모드를 넣어왔습니다 팔라딘스 퍼니처라는 가구 모드를 넣어왔는데 이것 또한 조합법이 이렇게 다 있어요 어 이쁘다 와 가구 되게 많아 지금 플레이어 샵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한번 넣어와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플레이어들끼리 자기가 알아서 아이템 만들어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가게 차리는 그런 블럭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차라리 NPC가 아니고 그냥 플레이어가 가게 상점이 되는 그것도 나름 직업을 하는데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음식 모드도 하나 넣어왔는데 요런거 넣어왔습니다 초콜렛 모드 같은거 이런 와플스 플레이서블 푸드라 그래서 이거는 놓을 수가 있대요 이렇게 놓는거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먹어진대 케이처럼 <웃음> 운영진 입장에서도 약간 상점을 NPC가 아니라 이걸로 꾸미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걸로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구성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모드가 많아서 설명서를 좀잘 만들어야 될것 같다 뭐 요정도? 그죠? 최대한 한글화 시키고 근데 왜 플러그인 제작을 안 하냐면은 1.19.3은 플러그인이랑 모드가 동시에 돌아가는 서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이 말모드 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얘 자체가 1.19.3밖에 없습니다. 얘 굉장히 종마처럼 보이는데 한번 테스트를 운동 능력이 가난해요. 푸어야 푸어 생긴 건 겁나 대단한데 일단은 말을 좀더보여드릴게 이게 주 컨텐츠가 될 거라 오 색깔 봐라 오 어, 그죠 등 높이가 달라 약간 살짝 크기도 다르고 우와 이거? 아, 얘는 야, 키랑 이렇게 이름은 마리 암컷 다 평균적이네 뭔가 <웃음> 다 평균적이고 이게 죄다 지금 색깔에 대한 거야 토비아노 키트 뭐 프레임 오베로 이런 게다 색깔에 대한 거고 이게 지금 사이즈 노말노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거는 스피드 앤 점핑이란 말이야 원래 이런 헬스 부분이기 때문에 피지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젠더 체인지 포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만드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어 야 이거는 되게 비싸게 팔릴 수 있겠다 순말순말인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야 둘다 엄청난 성능인데 약간 유전병 같은 것도 뭐가 나오나봐 야 이거 희한하다 이게 이런 게 재미있을 것 같아 번식을 시키면서 점점 좋은말을 만들어가는거지 몇개 더 이렇게 불러보자 뭔소리야 뭔 왜그래 왜그래 어? 어머 태어나자마자 아파 얘 찍어보자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이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검색해볼까요? 치명적인 백색 오베로 증후군 이야 미쳤다 음식을 제대로 이동할 수 없고 배변을 할수 없어서 복통을 일으킨대 출생 후 며칠 이내에 사망하거나 우와 이런 것까지 구현이 되어 있다고요야 이러면은 현실에서도 이제 무덤 만들어줘야 돼 이름도 모르고 죽었다고 다 푸어푸어 에버리지 이게 근데 번식을 통해야만 뭔가 조금 개발이 되려나 유전자가 이게 뭔가 다 푸어푸어 에버리지야 그나마 이 친구가 나쁘지 않다? 그냥 다 에버리지야 아 요게 푸어네 내장 지방 꼈니? 이 내장 건강이 별론데 <웃음> 굿! 굿 하나 떴다 이전박이 한번 타보자 스탈리온 멋있어 보폭이 좋다고 점핑 에버리지 다 에버리지 이거 폐 건강이 좋고 다른 거다 에버리지 그얘 만약에 암컷이면은 그죠 한번 교배해보고 싶은데 수컷이야 근데 일단 포션을 하나를 이렇게 하면은 됐나 오 박혔다 이게 뭔가 속도감 차이가 실제로 있을까요 궁금하다 그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아 요거는 멀티에서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이 속도감은 그죠 애매해 그냥 얘랑 얘를 딱 이렇게 해서 새끼를 딱 낳아봐. 어, 뭐야? 왜안 나와? 원래 임신... <웃음> 뭔가 배가 조금 튀어나왔나? 뭔가 표시가 됐다. <웃음> 이제 11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웃음> 아, 아, 이제 11개월을 기다려야 돼. 이제... 어... 두명탈수 있어. 설마? 두 명이 타기에 적합하다? 이거 두명탈수 있어 어 근데 진짜 등판이 넓네 이렇게 보니까 <웃음> 아니 나 이렇게 등판 넓은 어 뭐야 몸통이 넓네 그냥 찬다 <웃음> 미친 출산이야? <웃음> 잠깐만 야 엄마 아빠에 대한 공부를 더 해놔야 될것 같아 이러면 지금 근데 되게 상황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건다 평균인데 여기에 보면 폐가 9시고 그죠? 폐건강이 9시고 이쪽을 보면 스트라이드가 굿이야 그러니까 보폭이 굿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자손이 태어났을 때 스트라이드랑 패건강이 굿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굿 굿을 굿 남겨둔 채로 또 다른 요소의 굿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합쳐가지고 이렇게 아 사람이 아니죠 말이죠 어 이렇게 합쳐가지고 합치고 합치고 합치고 해가지고 최강의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갓 태어날 우리 아기말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코스를 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런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거대한 경기장을 막 만들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은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그냥 속도 경주가 아니야 장애물 경주 여긴 점프로 넘고 막 여길로 이렇게 해서 여길로 이렇게 막 가고 이러면서 막 장애물 경주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경마 도박 이런 거 접목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가 더 중요해지냐 바로 기수가 중요해집니다 기수 말을 컨트롤해서 그 코스들을 제일 빠르게 돌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기수의 몸값도 올라갈 거고 말의 가격도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를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지 뭐 이런 코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뭐 거미줄 코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수들한테 가죽으로 염색된 빨간 모자, 파란 모자, 초록 모자 이런 걸 씌워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빨간색에 돈 얼마 걸고 초록색에 돈 얼마 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중계, 중계하는 느낌 아 지금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어! 이런 거 이런 어, 느낌 이런 어, 느낌을 찍을 수 있는 아 벌써부터 너무 재밌어 나는 지금 오반 찼어요 어 비온다 안돼 우리 말들 감기 감기 시스템 없지 설마 그런 것까지 해놨겠어 그래도 모르니까 지붕 좀 해줄까 쓸데없이 디테일 하기 때문에 지금 아니 원래 우리가 마크 를할때 동물 키울 때 그냥 바로 번식이 되잖아요 하트 뿅 하트 뿅아 이건데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이렇게 되는데 어 이제는 진짜 이걸 기다려야 되니까 진짜 임신 출산 같다 뭔가 느낌이 좀 새롭네 마리아 준비됐어? 어어어어 어, 어. 어, 꼬리를 살랑살랑 어 꼬리를 살랑살랑 어 근데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아까 그 증후군 걸린 애 나와가지고 막 바로 죽거나 이러면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웃음> 진짜 어 진짜 그거 현실 약간 찐텐 슬플 것 같은데 약간 눈물 날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거의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어, 다 찼는데 이제 거의 한 틱인데 마리아 준비됐니? 나안 보고 있어. 혹시 줄에 묶여 있어서 그러니? 아니면 안장도 풀어줄까? 답답하니? 어, 와, 나왔다! 아, 잠깐만. 이거 유전자 유전자 한번 따 보자. 아! 아까 막두세개 먹으니까 자라 버리던데. 오오 오. 아 이게 금방 자르게 할순 있네. 아, 자라는 건 금방 자란다. 한번 다시 따 봐. 이 스트라이드가 왜 에버리지가 나오고 패는 이게 유전이 됐는데 갑자기 웬 걸? 순발력이 좋아졌네요. 하하, 이게 완전 도박인가? 점점 더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는 안 가네. 부모 유전자도 다시 한번 따봅시다. 좀 정리를 해보자고 어때? 자, 스탈리온. 얘가 근데 나쁘지 않거든. 그냥 에버리지에다가 스트라이드 보폭이 구신데 다른 거다 평균이야. 그냥 얘는 평균 말이에요. 마리는. 폐가 좋아 폐건강이 근데 다른건 다 평균이었거든 아이가 푸어가 나와버렸어요 내장건강도 푸어가 나왔어 인정할수 없다 순발력이랑 요거는 계승이 됐거든 이런거는 이게 뭔가 이 유전학적으로 별로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아니면 이 친구를 한번 더 한번 더 마리가 좀 힘을 내자 지금 이 부분은 회색 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섯 살 여덟 살이 되면은 흰색이 된대요 말들이. 아 정말 감동적인 모드입니다. 말에 너무 진심이야. 진짜 너무 진심이야. Female Breeding Cool Town이 지금. 24,000이라는 게 24,000 틱이 20분이라는 거거든 마인크래프트로 이제 하루 요거를 한1팔만8 0 0초 정도 15분 정도로 하는 게 좋을 듯 시, 싶어요 좋을 듯 싶어요 너 뭐야? 너 옆에 있는 누구니? 너 누구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 뭐니? 너 왼발 쪽만 이렇게 흰색이 없는 이 멋진 머니너 복동이가 들어왔네? 이게 순발력 굿세컨포메이션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굿이고 보폭도 굿이고 이게 굿굿이 뜬 적이 거의 없거든 우리 이때까지 보면서 말발굽도 굿이야 지금 다 굿이야 거의 이정도면 이정도면 거의 종마 역할은 할수 있지 않을까 초반에 그죠? 이게 이게 간택이지 지금 그죠? 아 생긴 것도 야씨아뭐 있어 딱색도 딱 통일돼가지고 스탈리온 미안한데 앞으로 마리는 다른 남자의 것이 될 거야 미안 마리는 앞으로 저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알았어 알았냐고 이 자식아 그러니까 아이를 잘라왔어야지 잘어 뭐야 와 우리 말이 제주도 갈까? <웃음> 내가 너의 짝에 맞는 그런 아이를 꼭 찾아줄게 근데 진짜 집짓고 돈벌면서 이런거 할만 나겠다 <웃음> 그죠? 말알 한 10개씩 팔고 어 나왔다 모습을 드러내보렴 음. 아 내장만 또 별로고 좋은 말 찾기 진짜 어렵네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워 근데 뭔가 하다보면 될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꾸 하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요게 맛이겠네 요게 맛이야 맛어 그러게 진짜 종마 엄청 비싸겠다 이게 종마가 좋아도 실제 말들도 그렇거든요 종마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가능성일 뿐이지 거기서 나온 말이 반드시 다음 시즌에 뭐 우승한다 뭐 이런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 찾으러 엄청 다니겠네 그냥 <웃음> 그리고 나서 푸어든 뭐든 그냥 막 교배 시켜보는 거야 그지 거기에서 이제 극복해서 나오는 확률이 또 있을 테니까 야 이런식으로 어쨌든 재미는 있겠네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예. 스트리머 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하면은 아주 재밌겠다